너를 바라볼 때 눈이 마주칠 때, 'Hold up, 눈을 떼지 못해 이건 말이 안 돼.' 'Hold up, 심장이 고장 난것 같아.' 'Look what you're doing to me.' 'Look what you're doing to me.' 'Yeah,' 내 uh. 눈에 너만 보여 g i r l i t s t r u e a n d t h e r e a i n t n o t h i n g i n a i n d o i a b y 나 정말 미치고 왜연이 아닌 걸 알잖아 왜 이래 왜 이래 이제 그만 나를 밀어 밀어 Don't push me away I'll meet you in the middle middle Look what you're doing to me Look what you're doing to me yeah. 나비 한 마리 보내요 하고 싶은 말을 가득 담아 종이 위에 적고 그걸 접으니 나 비가 돼서 다리 발걸 yeah. 지금 설레는 건 아마 별 조각만 에 본다 코에 yeah. 스친 그대라는 꽃창기에 나취해 뺨이 폭발 너라는 별로 당장에 날아가고 싶어 로켓맨처럼 순식간에 f To the moon to the Mars 어디로 가든지 Flow w i t me 네옴표가 되죠 도레미파 m a b y dance dance m o o n w a l k 꽉 껴안 나주 뜨겁게 네. 외로웠거든 기대줘 어깨 미쳤다고 해도 좋다고 love a y yeah. 너도 나 같은 생각일까 궁글 응.